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은요 바로 도형과 그리고 여러가지 효과를 활용한 템플릿 만들기 시간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요 이렇게 목차를 한꺼번에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 목차 도형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일단 가장 먼저 빈 슬라이드부터 만들어 줄 건데요 방금 전에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도형부터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도형들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도형들 중에서 저는 어떤 도형으로 만들어 볼 거냐면 일단 자유형 도형이라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자유형 도형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다양한 형태로 도형을 만들어 줄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이 방식으로 저는 사각형을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떤 사각형이냐? 이렇게 살짝 비스듬한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 상단 꼭지점부터 콕 찌르고 쉬프트키 누른 채 직선 유지해 준채콕 그리고 콕 쉬프트키 누른 채 직선 유지 콕 마지막 시작점까지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채워지는 듯한 느낌의 도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도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선택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색상을 채워 주실 겁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옅은 파란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옅은 파란색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두 번째 도형 어떻게 하느냐 만들기 전에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 상단 메뉴 애니메이션 이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날아오기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날아오기를 누르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잖아요 이 방향을 꼭 바꿔 주셔야 합니다 방향은 애니메이션 오른쪽에 있는 중앙에 효과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눌러주시고 왼쪽에서 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에서 나오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이 상태의 도형을 왼쪽으로 그대로 하나하나 더 복사를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긴 이 도형을 왼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l 프트키 누른 채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복사가 됩니다 이 복사가 된거 보이시죠? 바로 수직 수평 복사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색깔부터 바꿔볼게요 눈에 너무 안 띄니까 자, 색상을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이 일단 잘안 보이실 거기 때문에 크게 개이치 마시고 일단 4개 정도만 만들어 둘게요 하나 더 해서 가장 어두운 색까지 이렇게 4개의 색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이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대략적인 감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쉽게 정렬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렬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가장 마지막에 복사했었던 이 도형 있죠 여기 왼쪽에 있는 미리 보기를 보며 아난이 정도 크기면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어나 여기까지만 할래 여기부터 무조건 시작할래 라고 한다면 전체 다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홈 정렬 맞춤 에가셔서 여기 있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고 하는 것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오른쪽 끝과 왼쪽 끝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간격을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그렸었던 이 개체를 옮겨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해봤습니다. 이게 조절을 했는데 지금 여기 십자 모양이 안내선인데 이 안내선 모양을 보고서 아이 슬라이드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왼쪽으로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없애주느냐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을 눌러서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 점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거죠 왼쪽이 모양이 이상해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만 맞춰주시기만 해도 자, 모양이 조금 틀어졌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고 라 하시면 여기 이 중앙에 있는 안내선을 컨트롤 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라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16.93이죠? 왼쪽으로도 16.93 여기까지 가면 자 왼쪽과 오른쪽 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가 슬라이드 크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에 내용을 집어넣는 차례인데요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텍스트 상자를 따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샵4 글씨체는 저는 여기서 여기 어때 잘난 채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원래 잘안 쓰는데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해주시고 흰색으로 아래쪽에 아이콘 하나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365 구독자 분들과 오피스 2019 구매자들만 활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 그 버전 이하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아무거나 집어넣어 볼게요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크게 의미 없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어넣은 건데 꼭 의미 있는 아이콘을 넣으시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컨트롤 키 누른 채 그대로 복사해서 내용 입력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복사해서 컨트롤 키 누른 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어떤 내용일지 좀 감이 오죠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왼쪽으로 또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 복사 마지막 복사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 사용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 둘셋넷 이렇게 사용해 줄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앞에 있는 이 텍스트 아이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무조건 여기 있는 이 도형과 앞쪽에 있는 텍스트가 그룹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룹화 다시 한번 시켜 볼게요 Ctrl-G 그리고 다시 한번 Ctrl-G, Ctrl-G, 마지막 컨트롤 주의해서 총 4개의 개체를 만들어 주신 후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날아오기 왼쪽에서 해주시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부터는 내용을 입력하는 칸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 칸을 만들 때는 이제부터는 약간의 스킬들이 필요한데요 어떤 스킬이 필요하느냐 바로 모핑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 볼 거예요 모핑이라고 하는 기능은 오피스 365 구독자 그리고 오피스 2019 구매자분들만 들 활용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하 버전이신 분들은 활용해주실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비슷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의 애니메이션을 일단 다 없음을 해줍니다. 무조건 없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뒤에 있는 이 도형들 보이죠? 이첫 번째 이 도형 빼고 나머지 도형들을 다 슬라이드 왼쪽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빼줘요. 자, 첫 번째 에 있는 이 도형을 왼쪽으로 살짝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전환, 모핑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첫 번째 에 있는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일단 가지고 서 겹쳐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1은 여기 살짝 빼두고요 그러면은 미리보기 하면 또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오겠죠. 세 번째, 이렇게 겹쳐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빼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까지 만들어주신 뒤에 슬라이드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하나, 둘, 각 주제에 맞는 슬라이드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와우 엄청 어렵지는 않죠 이런 방식으로 각 슬라이드에 맞는 템플릿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 어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그 이하 버전인 분들은 어떻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요?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이해하신 분들은 모핑 효과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 다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활용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일단 여기 똑같은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뒤쪽에 있는 이세 개의 개체들을 없음이 아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끝내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끝내기 끝내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날아가기를 해줍니다 날아가기 효과 옵션을 왼쪽으로 날아가게 하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방식으로 날아가기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날아가기를 해주시면 똑같이 왔다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여기 중앙에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약간 불편한 점은 여기에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이 텍스트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슬라이드나 하더 만들어주시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왜첫 번째와 두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둔 상태에서 그대로 입력하면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에요 근데 여기에 작업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에다가 작업을 해두시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슬라이드 하나하나 더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어왔을 때는요 여기는 이 슬라이드가 애니메이션 날아가기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왼쪽으로 그와 동시에 여기 있는 이두 번째 내용이 여기로 나와야 하는 거겠죠 그때는 다시 한번 날아오기 왼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번째에서 두번째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쯤은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PT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만 드렸지 활용해 보시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춰볼까 하는데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